왜안꺼내져 다시 한번 시도해봐 고마 응? 엄마가 응원할게 아이빨리빨리빨리빨리빨고빨이고리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빨리이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다빨리 고마, 용기를 내. 해봐. 그렇지. 그래. 용기를 내, 용기를. 그렇지. 그래, 그래. 잘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아깝다. 너무 아까운데? 보리가 잡아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아, 아쉽다. 그치. 너무 아쉬워. 우리 고민 오입이다, 좀. <웃음> 귀여워. 하자! 누가? 공이? 공이 막 굴러다녀? 공이 막 굴러다니고 있구나? 곰이 또 땅해, 또 땅해. 꼬리 좀 봐. 우리 곰이 또 땅해요, 또 땅해.